안녕하세요. 동판가게 대표사원 김강주입니다. 대표사원의 행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 코너입니다. <웃음>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로 가자 이 뜻인데요. 음,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선호하죠. 또 넓은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닙니다. 좁은 길은 상대적으로 사람이 적죠. 또, 넓은 길은 여러 가지 편리합니다. 가게도 많고, 반대로 좁은 길은 가게도 적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 투자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할까요? 주식이 오를 때 <웃음> 투자를 하죠. 또 반대로 어떤 때 사람들은 투자를 하지 않을까요? 주식이 떨어질 때. 그렇죠? 음, 반대로, 어떤 경우에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까요? 주식이 떨어질 때, 그렇죠? 주식이 오를 때 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많지만 떨어질 때 파는 사람이 더 많다는 라 겁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좁은 길로 가자. 주식이 오를 때, 투자를 하지 말고 주식이 떨어질 때 투자를 하자 <웃음> 반대로 주식이 오를 때는 투자 보다는 내가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면 팔자 수익 실현이죠 물론 아주 장기 투자 관점에서 주식을 계속 모으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구분해 주시고요 차익거래 같은 경우죠 일반적으로 적립식 펀드 아시죠? 매달 꼬박꼬박 보험들듯이 적금들듯이 투자하는 적립식 펀드 투자. 이 적립식 펀드 투자도 주식이 올라갈 때 가장 많이들 합니다. 주식이 계속 오르니까 지난달에 투자한 것도 오늘 벌었고 또 이달에 투자한 것도 다음달에 벌것 같으니까 계속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죠. 직장의 동료가 적립식 투자 시작해서 몇달 했는데, 한석달 전에 했는데 돈을 벌었다 이러면 나도 한, 하는 거죠. 주식이 계속 올라갈 때정립식 투자를 합니다. 반대로 주식이 떨어질 때는 또 하지 않죠. 정립식 펀드에 투자를 하던 사람조차도 오르다가 떨어지면 스탑, 멈춥니다. 계속 손해보는 것 같아서. 뒤집어 이야기하면 거꾸로 좁은 길, 오히려 펀드가 떨어질 때 주식이 떨어질 때정립식 펀드를 시작하면 오히려 성공 확률이 수익을 얻을 확률이 돈을 벌 확률이 많습니다. 원리는 단순하죠. 아시다시피 주식은 길게 보면 10년, 20년, 30년을 보면 우리가 우상향한다고 합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중심, 평균은 계속 올라가죠. 그런데 우상향하는이 시간 동안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르는 때가 있으면 내리는 때도 있고, 또 올랐다가 내렸다가 하는데, 내릴 때 투자를 시작한다는 것은 싼 가격에, 싼 가격에 내가 투자를 한다는 뜻입니다. 싼 가격에 계속 산다면 이것들이 또 내리면 오르니까, 오르는 시기에는 다 따라 같이 오르겠죠. 내가 싼 가격에 샀던 것이 말입니다. 무나 배추농사하고 같습니다. 무나 배추농사를 보통 밭떼기로 장사하는 분들이 사놓는 경우가 있잖아요. 싼 가격에 미리 사두었다면 나중에 오를 때 좋은 가격으로 팔수 있죠. 물론 가급씩 잘못되는 경우도 있지만 주식 투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매번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올라갈 때 사지 않고 판다든지, 내려갈 때 팔지 않고 산다든지 이것은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어렵습니다. 저는 특히 내려갈 때 사는 것은 조금 잘하는 편입니다. <웃음> 그런데 주식이 올라갈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파는 것은 잘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많아서요. 더 많이 벌기를 리 원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꼬꾸라지면 후회합니다. 그때 팔았을 걸 하고 말입니다. 자, 어쨌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은 주식투자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대부분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걸어온 사람들이 주변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들도 많죠. 반대로 넓은 길, 예컨대, 우리들의 다큰 자녀들을 보면 대체로 넓은 길을 걸어온 친구들이 많죠. 똑같이 학원 가고, 똑같이 입시 경쟁, 똑같이 대학 가고, 똑같이 졸업해서, 똑같이 취업 경쟁. 그것은 아주 넓은 길이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대학을 다 졸업하고도 다시 취업 재수, 다시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죠. 넓은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대로 좁은 길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길, 내가 좋아하고 재미있어 하는 길, 그것들을 직업으로 만드는 일은 분명 쉽지 않은 길, 넓은 길은 아니지만 오히려 꾸준히, 꾸준히 하다 보면 내 길을 성공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더라 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분명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꾸준하게 해야 되기 때문이기도 하죠. 투자에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분명 오를 때 사지 말고 파는 것이 좋다. 떨어질 때 팔지 말고 사는 것이 좋다 알고는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왜 좁은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all or nothing, 한꺼번에 팔고 한꺼번에 사고 이러지 마시고 계속 주식이 떨어진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주식이 떨어진다고 할때 내가 가진 돈의 일부 조금을 사보는 거죠. 또 반대로 주식이 오른다고 할때 내가 가진 주식의 일부를 팔아보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습관을 들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 투자에서도 좁은 길을 선택하는 습관이 조금 조금 길들여지면서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다른 사람보다 내 자산이 불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좁은 길이라는 주제로 대표 사원의 행설수설 아무 말 대잔치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조금 공감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